봐요? <웃음> 너무 맛있어. 이거 뭐지? 이거 특허 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곤약을 네. 드릴 테니 네. 저에게. 다이어트 오마카색. 오네가이시마스. 잘했죠, 잘했죠.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마카색의 거의 뭐 스타죠. 20년 넘게 지금 오마카색, 이 일식에서 발을 담고 계시는 고지 아, 셰프님을 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 스시코지의 고지샘입니다 으뜸님께서 같이 칩착을 해주셔서 에, 약간 제 마음은 아, 누님께서 콜라보 <웃음> <저를 웃음> 제안을 주셨다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에, 근데 바로 저한테 숙제를 주셨으니까 라이트 하시는 분들 평소에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에, 그래서 바로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주, 주, 주셨던 거. 냐닭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드셨요 맛있게 할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도전 해 보려고. <웃음> 네, 도전. <웃음> 그리고 또뭐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네. 이제 고구마라든지 네. 막 이렇게 일단 그몇 가지 재료를 주셨으니까텀미구미해서 해서 이제 다이엣 네. 네, 오마카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부탁드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먹을 준비를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꼬박꼬박밖에안 먹은 상태라서 네. 제 위는 아주 준비가 잘 되어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제 위를 채워주십시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쓰시마브로콜리니 <웃음> 사용해서 <웃음> 네. 위는 이 살이 놔서 살짝 구웠어요 그러면 쌀이나 이런 형태가안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음. 제로만 일단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떠서 먹어볼까요? 이게뭐굽힌데 응. 음, 감사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배부르다고 마지막 <웃음> <웃음> 제가 그 때마다 제발 배부르다는 소리 언제 하시냐고 맨날 거듭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자 이제 네, 네. 그 일단 다음은 무엇일까요? 뭐 네, 계란찜을 드셨으니까 맨처럼 네. 그 이제 네. 제가 타카 네. 스무살을 드릴 건데요 근데 보통 60도로 한 시간 반 정도 네. 그 온도 6... <웃음> 막 이런 60도로 60도로 한 시간 반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드리려고 음. 일단 막 간단히 설명한다고 하면 타카 스무살을 이제 센으로 이제 받았던 네. 이제 프라이팬으로 간절히 이제 식컵때 막고 그은 다음에 막 물을 쏟는 거 살짝 한 다음에 이제 집고 같은 애도 고한번 끓인 물이 안 그냥 넣었어. 네. 이 상태로 20분 후에 그냥 빼기만 했어요. 아, 이게 그리고 또 오마카세 하면은 회를 떠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마카세라는 뜻 자체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오마카세 하면은 다이어트 주제를 가지고, 다이어트 메뉴를 가지고 저한테 한 식사를 쭉 코스별로 내보이겠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와사비, 생강, 네. 이거는 거장 그 네. 첫 번째는 이제 와사비를 올려주시고 네. 간장 살짝 찍어주세요. 아무튼 네. 이거 생강 살짝 올려주시고 찍어주세요. 네. 음, 맛있네. 요 닭가슴살을 <웃음> 네. 와사비랑 먹은 적이 없어서 오, 오. 되게 새롭고 신선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네. 촉촉해요? 생강! 제가 평소에 생강 자체만 이렇게 먹진 않거든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셰프님의 <웃음> 멋있어 음. 생각이 하나도 안 맵고 이 살이랑 되게 잘 녹아 드는데? 그리고 어떤 그냥 네. 집에서 그대칭 자를 때 이쪽에서 네.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렇게 하면 좀좀 두껍게 네. 돼요. 페이스 네. 만들 때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얇으니까 훨씬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집에서 아, 딱좀딱닥하게 됐다 해도좀 네. 얇게 하시면. 한한한더 되고 만요 <웃음> <웃음> 촬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네. 음. 식사 안 하고 오셨다고요. 음 네, 저배 부를 때까지 안갈거 같아요 <웃음> 아까 브로콜리를 네. 그냥 그, 그 계란찜으로 드셨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차갑게 주문했어요 네. 카소부시라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고바지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여쭤 음... 이 차가운 게 생각보다 입안에서 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맛을 느끼게 아,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무럭거리는 거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치라든지 네. 가지라든지 음 그런 거를 해도 뭐 그냥 비슷한 그 가지 넣어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가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일단은 궁금한 게 이제 네. 곤약 밥이 네. 어떻게 돼 있냐 네. 이거 과연 조밥으로 과연... 될지 안 될지 네. 이거 이거 승부잖아요 그래서 음, 그쵸. 바로 조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제가 곤약을 가져온 게 일반 쌀은 100g 기준으로 밥을로 지어졌을 때한 150칼로리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곤약은 100g 기준으로 1 5칼로리그 10배가 넘는 칼로리를 낮춰주니까 오마카세 코스에서 스시를 먹을 때 밥이 주된 칼로리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곤약으로 바뀌어서 초가 올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하나의 다이어트 그런 오마카세 코스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일단은 뭐. 저희가 평소에 하는 커버블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비교가 될것같 네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스시, 네. 그 다음에 번역. 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심했던 배를 채우겠다. <웃음> 네 맞습니다. 좀앞도좀 좀 크게 해야돼요. <웃음> 렉스의 맛! 음. 근데 오늘 거의 다 이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곤약밥! 아, 저는 솔직히 안 훔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열을 잘 하셔서 이걸로 결국에 이 초밥이 완성되는 하, 매직이다, 매직! 이거 <웃음> 어, 좀 제일 위대자 맛있어? 네! 초밥을 근데 보통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일본에서도 먹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젓가락으로? 체생각가 80% 정도는 젓가락 네. 아닌가 싶어요. 뭐안떨어지는데 약간 일부러 약간 살짝 뭐.. 네. 못... 좀 불안하게.. <웃음> 안 불안해. 너무 <웃음> 이게 한정독이야 <웃음> 빨리 드세요. 음 어머! 이거 예, 예, 예, 예. 이이 이거 괜찮아요. 으음! 권양이 어, 느낌도좀 있지만 이거로 확실하게 칼로리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권양이 들어가도 식감이 더 재밌어져서 이대로 끝나면 또뭐 세포님 스시 한 피스씩밖에 안 주셔. <웃음> <그냥> 참치도 일단 <웃음> 일반, 일반 예 네. 스시고 그냥 초밥은 십오 전에. 네. 뭐. 아 십오 아 진짜요? 밥좀 타트 타트 아니. 아. 주시고. 스시나 이런 거 회를 많이 먹으면 느끼하다고 오래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느끼한 거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서 오랫동안 먹어도 속이 비리지는 않고 너무 맛있어요. 셰프님한테 오면 제가 배부를 때까지 이렇게 내어주시니까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스시버기 광고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그만 하시고 <웃음> 네 제가 포장밥으로 할게요 네. 음! 맛있어 저도 잘 어울리네 이거 특허 내세요 그거요 네. 너무 좋은데? 이거. 청에 도시락으로도 파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보정로 하면 진짜 많이 안 팔리잖아. 진짜 다 사먹을 수 있어요. <웃음> 이게 지라시시시라고 하는데요. 아, 지라시 엄청 좋아해요, 저. 배덮밥인데 네. 지금 만들었던 네. 이 쌀을 가지고 맛조금 위에 네. 네. 비싼 재료를 네.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라시도 진짜 저렴한 데는 만 원대부터 비싼 데는 2만 원 후반 3만 원까지 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뭐그 재료비도 뭐 하이노치밥집에서 네. 굉장히 비싸요. 얘네도 무늬 그렇죠. 같은 거는 이것도 한방, 책을 뭐 30만원 정도 받아야 30만원 정도 받아야 진짜요? 진짜로 그래. 이거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5만원 <웃음> 네? 와. <웃음> 와 너무 하겠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약간 색감일 비주얼이에요. <웃음> 어떡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지? 너무 맛있는데? 이또 음. 예, 김으로 싸서 드셔도 아, 그것도 맛있다 네, 아니 곤약밥 성공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걸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최고!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네? 저도 먹고 싶습니다. 저.. <웃음> 시작까지는 죠 일단 방송 은 이제 우리 컨텐츠 다 이제 뽕 뽑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몇점더 주셔야 돼. 요 아, 아니, 왜냐면 저는 여러분, 유지어터지 다이어트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살 빠져요. 이중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콜리랑 닭가슴살이랑 밥, 곤약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다이어트 식단에 변화를 줄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장성이 버섯 네. 버섯은 또 살이 안 찌잖아요 살이 안 찌죠? 오, 너무 네. 좋죠 여러분 버섯은 네.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 그 재료여서 네. 버섯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온갖 버섯을 다 좋아해요 오,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좀 얼려보면 결이 딱 이렇게 있네요 예, 네. 거기에다 오늘은 트라플루 트라플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어려워요. 웃음> 이것도 버섯인 가 해서. 예, 버섯 버섯 네. 우와 여기서 조금 들어가는 기름 네. 정도는 그냥 네 이거를 아. 어. 세상에 수란! 오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저 약간 속으로 아 저기에다가 지금 노른자만 딱 이렇게 해도 맛있겠다 했는데 지금 수란이 올라와요 저수란 진짜 좋거든요 아우 우리가 좀 풀어내기 <웃음> 어 괜찮아요 풀어내면 엄청 좋아해요 이게 좀 간장도 저거 <웃음> 뭐 이렇게 하다가 <웃음> 어. 여기서 끓는 거 되는데 와한 <웃음> 번만 더 이제 수란을 자또 일단 <웃음> 너무 좋아요 <아까> 여기까지 하면, <웃음> 네. 하면 야, 완전히 <웃음> 높다할수 있지 <웃음>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이걸 드시면 돼. 요 떨려 떨려 떨려 네. 와이 하늘 전해주고 싶다 <웃음> 세상에 이거 메뉴 개발해야 된다 <웃음> 저도 먹고 <먹겠습니다>. 싶은데 와 <웃음> 너무 구급져 <부족해. 웃음> 그냥 고급지다에 그냥 맞습니다. 그 표본이잖아요. 이급 진짜 성공이다 성공. 표준지 배가 안살줄 알아가지고. 네. 아, 배가 끝나고 이제 요하 끝나고 뭐, 뭐 먹지? 치울까요? 약간 이러거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다이어트를 실수한... 다이어트의 실수. 아, 고구마 생각보다 칼로리높더라 칼로리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그냥 했습니다. 이거 혹시 뿌린 거는 뭐예요? 아 비스킷을 크기를 네. 푸셔서 그리고 소스는 푸석단 거 소스 올려서 했습니다. 한대 줘, 두대 줘.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어트 메뉴로 왔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살 진짜. 아직 양이 너무 적어서. <웃음> 이거 한 입이에요.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살짝 떠서 그렇지 한 입에 끝나는 양이라서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요? 습니다와 <웃음> 오늘 저한테 이렇게 다이어트 오마카세를 네. 쭉 선보여 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와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이런 그 뭔가 스케치 주셨으니까 네. 저도 해봤고 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할게 네. 없었을 텐데 네. 그냥 앞으로 이것도 가지고 그 재미있는 계획도 좀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그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숙제는? 네. 또 숙제. 아, 네. <웃음>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기존에다가 한 스푼만 아니 한 가지만 살짝 덜어냈다가 바꾸는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음식도 좀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는 다이어터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오늘 출연해주신 코우지 시프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코우지 TV 많이 좋아해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또 많은 컨텐츠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